개인적으로 롤모델이 그 김남준이라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오는 일이구나 진짜 멋있는 선임, 선배가 되고 싶었는데 외모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품, 성격, 그 사람의 태도 안녕하세요 필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됐는데 어...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촬영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싶어서 이렇게 켰는데 어 사실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지만 어떤 걸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 목표를 영상에 박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아까 제가 술자리에 갔다가 옆 사람한테 농담으로 올해 제 목표를 물어봐 달라 얘기를 했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올해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을 영입을 해서 내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외모지상주의 끝판왕이라면서 막 예쁜 사람 좋고 잘생긴 사람 좋다고 이랬었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제가 이 유튜브가 대놓고 덕질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탄을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 R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리더죠 그리더의그 캐스팅 비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언더에서 활동하던 친구였는데 슬리피라는 가수가 그 친구를 보게 된거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피동이라는 프로듀서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죠 빅히트에 일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그룹을 준비를 하다가 원래 방탄이 아니라 다른 그룹으로 데뷔를 하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무산이 되고 이제 쭉 연습생으로 있다가 다른 멤버 중에 그 막내 정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슈퍼스타K 나왔던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그때 나왔을 때 되게 많은 기획사들한테 명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과 일할까 막 돌아다니다가 어, RM이 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어저형이랑 진짜 함께 하고 싶다 이래서 입사를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, 팬들이면 다 알고 있는 그래 저는 그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롤모델이 그 김남준이라는 친구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 리더상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라서 항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데뷔 초에도 막 활동하는 걸 보면은 되게 멤버들 아끼고 챙기고 그런 게 많아요 김남준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그 나머지 여섯 명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TS라는 그런 그룹이 런그 생긴 건데 그런 그룹이 지금 거의 8년 동안 장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패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 리더 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준이라는 사람 말고도 다른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 그룹을 조화롭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 리더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전그 그룹이 탄탄하게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오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예전부터 느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갈증이 심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저희 일도 물론 2000년대 전후로는 이 일이 유통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겠지만 요즘은 뉴스킨이라는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이 일은 내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일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내가 뭔가 잘 팔고 뭐 이런거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으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 안에 있을 때도 진짜 멋있는 선임, 선배가 되고 싶었는데 아 뭔가 모르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를 나오고 나서 일을 하면서 되게 2년 동안 많이 깨졌어요 깨지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고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원하는 그런 리더 그리고 뭐 롤모델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봐도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이 일은 진짜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함께 하고 싶은 나부터가 사람이 돼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어 목표를 잡았어요 좀더 2020년에는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되게 잘생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 멤버 중에 뭐 지민이나 정국이나 기타 다른 멤버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한얘기그 멋있다는 잘생겼다는 그, 그 단어 자체가 외모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품, 성격, 그 사람의 태도 모든 거를 갖춘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을 어, 함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오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새해가 됐는데 막 새해가 된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2020년이 새로 왔으니까 리플래시한 기분으로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싶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1월 1일 딱 됐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 근데 오늘 갑자기 술을 먹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0살 나이가 33이 되니까 이제 술은 떼려야뗄수 없는 그런 게된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감정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내 우위에 있는 건내 감정인 거야 근데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보고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래들어 처음 한것 같아요 부서 없이 얘기하긴 했지만 뭐 결론은 그거예요. 좀 멋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.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. <웃음>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